아,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정도?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쿠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요. 마신덱 잘 잡는 얼티밋 덱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 구성은 여러분 지난번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가 한번 보셨을 텐데, 거기에 제가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더 찐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결투 좀 보시고 제가 그 디테일을 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투급이 무려 3 8만4천입니다3 8만4천 정도 나오고요 아 어... 뭐고 이거 <웃음> 아니 왜? 덱 설명하고 있는데 바 이게 이렇게 되나? 어, 유튜브가 감... <웃음> 감사합니다 어... 자 마신덱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마신덱을 아 방금 또 그분입니까? 어, 한번 포기하지 마, 지금 아 잠깐만요, 좀 잠깐만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이게 이제 이대게 컨셉이 이제 어컨셉이 보이 뭐고 또아 농개구나. 자 농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농개는 이제 농개 치기 쁘고자 보내드릴게요. 퍼더더더더 필살기를 쓰려고 하셨을 텐데 갑니다. 퍼퍼펑 쿵쿵쿵 요렇게 됩니다. 자 농계는 예외 상황이니까 여기서 바로 다음 판으로 패스. 자 마신덱 한번 나와주세요. 마신덱 아 이게 어 근데 35만 6천에 이거 랭업 올려가지고 구들 패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그죠자 일단 마신덱 잡는 것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신덱 잡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마신덱이라면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걸로 우리 주피도 주피지만 연옥이 굴레 껍데기를 한 100개. 그다음 전체기를 먼저 써서 연옥 껍 쿨레 껍데기 하나 더 뺏기는 거야. 20% 20% 감소되지제 여기서 이제 수십 분는데어 근타로 들어있었나? 어 근타로 들어있었어도 4 7만 너무 딜이 오바 됐나? 너무 많이. 어야니왜 죽는데 옆에? 난너안 때렸는데. 아자 아, 아, 사람이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 이게 또 월요일 또 오전부터 또 이렇게 또 어, 생태계 파괴자가 돌아다니서 미안합니다. 이제 덱 구성은 알겠지. 덱 구성은 알 거고 템 세팅이랑 약간 디테일들 좀 바꿨는데 그런 것들 슬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신데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리고 알려야지. 지금 아직 안 궁금할 거 아니야. 마신데 아니 왜 마신데 이걸 어 요거 약간 비슷하다 지금 우리덱이란 거죠. 이 어떻게 한다. 마신이 있다. 자크닥 자크닥 자크닥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일단 처음 거는 우리한테 주피도 주면서 굴레를 하나 뺏기는 거예요. 2 0번깎겠지 어. 어, 피해 감소 20%, 또 20% 더 깎였지? 아이 너무 센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아파해요? 아 자크다, 요렇게까지. 야, 니왜 네 죽는데, 또, 임마! 아이, 자식들이 진짜, 좀 단단한 마신덱 나와보라고, 마신덱! 지금, 지금 덱 얼마나 센지 느껴져요? 여기서 그 다음 운영들도 좋아졌거든 자 하나 이제 스포를 공개합니다 일단 각킹이 말랑말랑해 보이죠 되게 때리고 싶지 않아요? 잘 죽잖아요 각킹을 막 치거든요 지금 각킹에 근타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그걸 아시고 지금 딱 눌러보고 아시고 근타르 있는 각킹을 안치고 얼티밋스친것 같고요 그러면 저 각킹이라는 존재는 한 번만 써먹고 그 다음 쉽게 죽일 수 있는 존재였는데 각킹이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호막을 이어나가면서 주피 온전히 받으면서 온전히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티민 형님이 스킬 쓸 때마다 주피가 맞는데 각킹 주피까지 계속 받으면서 더 세지는 거야 그러다가 뭐 방금처럼 얼티민 형을 죽이잖아요 그럼 얼티민 형님 피 없는 상태에서 크레이지 프로 뽀바바바 그냥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미칩붙다니까그 다음에 또 비결이 하나 더 바뀌었어요 각킹이 지금 딜 나쁘지 않죠? 각킹이 생철입니다. 어, 그렇죠. 마신덱입니다. 예, 요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한다? 그냥, 어, 아, 제발 좀, 진짜. 아니, 좀, 마신덱 잡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어, 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신덱. 만났다. 무조건 연맬 타겟팅입니다. 연맬 타겟팅하고, <웃음>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돼? 각킹으로 후두둑 치면서 우리 주피 주고, 보막도 하나 공짜로 하나 침먹고 연옥의 굴레 하나 뱉기고, 그다음 얼티밋 전체기 먼저 뜁니다. 전체기. 전체기 써서 20% 뭐더 깎고. 그다음 지금오는 연매 수십 몇몇 개박살 나쁩니다 연매리 없어. 그다음부터 어떡할래? 그다음부터도 이제 막 텐타클로 막 때리고 할 거야. 막 각킹 죽이려고 하거든. 각킹잘안 죽어. 그다음부터 뭐 얼티밋 형님 더 세져 계속. 아니 좀 그거를 눈으로 좀 보자고 씨. 자 일단 생철 각킹이라서 투급도 되게 잘 나온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일단 꽁승이 오늘 되게 많았죠 투급만 보고도 그냥 자기한테 방어 관련 40퍼가 붙어있어 아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만났어요 방그분 맞죠?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좀치자 아이씨 진짜? <웃음> 아니 진다 썼잖아요 내가 일곱 장 7연승을 멈춰 자 계속해서 오케이 마신덱기다 다른 분이죠?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안나가십니다 안나가신자 요렇게 알겠죠? <웃음> 자 호도도도도도 확실히 단단하죠 9만밖에 안나왔어요 껍데기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자, 껍데기 두개 벗겼고 하나 남았을때 20% 감소인데 우리는 주필을 더 받아가지고 더 세진다 그렇게 해서 연맬이 폭파될 뿐다 자 요렇게 됐을때 이제 찬드라형 무섭죠? 임마도 무섭지? 그 다음에 이자석도 무섭게 아직도 탄탄한 마신대기 아 <웃음> 잠깐만요 아니 지금 설명하고 이제 아직도 탄탄한 마신덱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나가면 어떡하면 미치겠다니까. 그 이유는 또 말로 설명드릴게. 그렇게 해서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보막 받으면서 죽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설명이? 자, 그래서 디테일 설명 들어갈게요. 디테일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얼티미 형님은 맹회였습니다. 인연의 사리엘로 가지고. 얼티민 형님 극딜 할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구류도 뭡니까? 당연히 생철이고 인연에 제가 연매를 넣습니다 었 그것도 생철 연매를 넣습니다 었 음,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 넣어보시고 여기에 투급이 더 높으면 일만 넣고 연매를 더 높으시면 연매를 넣으면 되는데 이따 일만를 넣었을 때 좋은 거는 생명력 1400도 받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투급은 연매 인연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각킹입니다. 생철입니다, 지금. 생철 완전히 풀업 상태로 넣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급도 좋고, 딜이 그렇다고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죠? 그런대로좀 기스를 내면서 우리 아군에게 버프를 준다. 버프를 주고 보막도 공짜로 하나 생기게 해주고, 뭔가 상대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말좀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봤더니 근타르가 들어있어. 생철이야. 피통이 장난 아니야. 아이 타겟팅을 어디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주고 실제로도 보호막이 좀 많이 안 세더라도 안 보호막이 쳐져있고 근타로 들어있고 생체를 각킹 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안 죽어가지고 서브에 라반 넣어서 딜도 잘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딜도 뽑고 상대 관통 치확 치피가 15%나 깎인다는 게 만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상태를 깎아 놨기 때문에 더더욱이 각킹이 좀 탄탄해지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인연 나태킹 이 자석템도 필요할 텐데, 예, 그래서 생체를 각인 하나 더 해준다. 요 정도가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마신덱입니다. 좋습니다. 아, 35만 마신덱이에요. 일단 요걸로 칩니다. 요걸로. 요걸로 치고요. 요렇게, 요렇게. 강격으로 먼저 한번 호도도독 치면서 한 9만 7천 10만 정도 뽑고 아, 한나 껍데기 하나 벗기고, 쿡쿡쿵 치면서 껍데기 하나 더 벗기면서 한 30만 터트리붓고요 일단 주피더 받았으니까 본인 이 스킬에서 주피 하나 더 받았어요 방금 얼티미 형님 각킹까 하나 본인이 전체에 쓰면주피 하나 더 그래서 주피가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비록 일성이지만 쿡쿡쿡쿡 하는데 그 단단한 마신덱이 뽀사진다 자 그러나 오케이 좋아요 제발 와 감사합니다 자 뒤에 얼티미까지 있어서 아직까지도 강한 덱입니다 아직 강해요 자 오얼티미 자 형님 노립니다 자 어떻게 가면 되겠나, 여러분. 자 일단은 주피 하나 주면서 보막 하나 더챙겨 먹고요. 그다음 전체기 쓰면서 어또 피도 좀 깎였으니까 전체기 조금 더 세졌단 말이에요. 툭툭툭 치고요. 그다음 골 때리는 게 에스타로사다. 얼티밋도 골 때리지만 잡아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숫자를 머리 숫자를 줄여 나간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툭툭툭 치고요. 전망 옆에서 구경하다가 잡아질 거고 전망은 저 젤드리스는 콩콩콩. 어 여기서 어. 이렇게 너무 셀수 있다는 거. 50만. 입니까 지금 얼티민 형님 주피가 본인이 스킬 쓰면서 쌓인 주, 주피까지 해가지고 개미치게 세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얼티민 형님 한번 스탯이랑 한번 볼게요. 지금 이분은 AI인 것 같습니다. AI. 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고 15%씩 4회까지 주피가 총 60% 증가인데 이것도,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그지? 어, 각기 선물이 있을 때선물 어때요 괜찮죠 예, 네. 제가 보기에 얼티민 형님이랑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자 마지막환 가겠습니다 어, 또 농개네 농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덱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단일기가 많이 없어서 농개가 오히려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필살기못 만들어요 어차피 이동해도 단일기 어 하나 버리고 합치면서 패를 더 받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마도 한참 하나씩 깎아나가는 거야 근데 상대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굴레가 벗기지거든벗기지을때 죽일 이 됩니다 자 오케이 지금 우리 이제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죽일 거냐면 걷어내면서 그냥 피사기 받으라 하세요 피사기 받으라 하고 프로미는스 한번 가고요 쿡쿡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되냐면 또 시간 너무 끌어도 안 돼요. 왜냐 방어 관련 깎였던 게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콱콱콩 쎕니다 지금 콱콱콩 들어가고요. 자 엠엘 마력 돌아왔죠. 그러면 그냥 물어 빵와자덜보했다 저거 못 죽였으면 졌을 것 같아요. 못 죽였으면 자 열마걸로 인해 가지고 무명 저거 개성 저거 때문에 더 단단했어요. 원래는 죽거든요. 충분히 죽거든, 저 정도면. 근데, 어, 왜딜잘안 바뀌지 했는데. 이명 때문에, 이 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깍킹이 충분히 해결합니다. 충분히 해결합니다. 자, 깍킹아 너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자, 끈타로 들어있는 생체 깍킹 어떻게 죽일래? <웃음> 어. 자, 그나마, 어, 농계가 제일 까다롭죠. 이 덱에서 농계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단일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전체기를 쓰는 덱일수록 농계를 만났을 때 약간 당황할 수 밖에 없지. 자, 들어갈게요. 카크당. 아무리 생질이라도막강 짜그다. 어? 자, 이렇게 10전 10승. 좋은 덱 하나 알려드렸죠. 마신덱으로만 지금 완전히 거의 메타가 흘러가고 있는데, 충분히 대항할 만한 덱입니다.